제발 걱정되니까 전화 좀 하시라고요. 아버지. 말좀 해요. 하... 아니. 상담을 좀 받아 보시라니깐요나 때는 말이야. 그런 거 없어도 다잘 살았어. 무슨 말입니까? 지금 그게. 아! 아! 아! 아. 아 아버지. 저작권 어려우시다고요?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럴땐 저작권상담센터 1 8 0 5 5 4 5참 쉽죠 언제든지 문의해 보시라고요하 <웃음>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전화주셔서 예. 감사합니다. 예예예예예 예. 예, 예, 예. 고맙구나 아들아 아니에요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아,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지 저번에 뒷목 잡으시더니 아, 아버 아버지! 아버지! 아버지 어디 계세요? 아 어, 왔냐? 에이, 아버지 예, 예.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? 오늘도 고맙습니다 <웃음> 저작권 상담사님 하하하하하 <웃음>